자 그러니까 왜 괴롭느냐 뭐 간단하잖아 근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지 뭐 <웃음> 예. 그럼 살려면 뭐가 있어야 살지 그냥 살아요? 그죠뭐 세상이 있어야 살잖아 살, 내가 살수 있는 세상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걸 그게 세상이된걸 유라고 그래 이 세상을요. 내가 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나눈 게 가장 짧게 나눈 게 욕계, 세계 무색계고. 예? 그 여섯 가지로 나눈 게 지옥학의 축생화수라 인간 천상이야. 뭐 지옥이 땅 속에 있는 줄 아세요? 땅 백날 파봐 지옥 나오 나안 나와. 예. 뭐 지옥가 면 화탕지옥이 있고 뭐 빙한지옥 그렇 그렇죠? 예? 화탕지옥 가면 막이 뜨거운 데 나갔다가 막 집어넣고 막 예? 그냥 그저 뭐야 쇠톱 그 열받은 톱으로 막 그냥 자르고 뭐 도끼로 찍고 뭐 그런 데자 가 보셨어요? <웃음> 그렇대대. 예. 그런데 나는 항상 의문이 그거야. 가서 찢기고 뜯기고 하는 건 죄져서 그래 다 치고. 예? 거기서 처음 들어 뜯는 그 친구는 뭐 하는 친구? <웃음> 그 월급쟁이요. 뭐요? 어, 내천암놈 월급쟁이도 그건 못하겠다라. 그게 옥조라냐, 그지? 그죠? 뭐이때대 그래. 그래서 지장보살이 뭐 지옥문 앞에 가서 서 계시대면 들어가지 말라고. 지옥이 있어야 뭐 지장보살이 가시든지 말든지. 올게. 그게 다 상징적인 건데 지옥이니 나중에 이제 세계설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 지옥, 악이 아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상 이거 다 인도의 신화적인 얘기에서 불교에 유입된 것 뿐이야. 염라대왕서부터다 그래. 아무튼 이게 자기 사는 세계예요. 근데 자기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이요내 세계라는 게. 예? 네? 어떤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 거요 집착. 그럼 집착은 어떻게 생겨? 좋아하기 때문에 생겨.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야 이렇게 대충 보면 같은 세계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리죠? 세계가. 에? 그러니까 절대 두 사람이 같은 세계를 못 누려. 부부지가 아니라 지 아무리 꽉끼한고 있어도 세상 틀려. 그죠? 이쪽은 이쪽 첫사랑 생각하고 이건 이쪽 첫사랑 생각하고 틀려. 그거. 에. 안 그래요? 저사람 없는 모로 속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뭐 붙어 있다 그래서 같은 세계가 아니라 뭐네 다달 거. 그럼 이거 아주 재밌게 한번 옛 요새는 그러면은 뭐 병신이라고 그러대. 저 옛날에 상사병 이란게 있었어. 그렇죠? 그 약도 안 듣는 거. 어느 총각이 참 마을에 있는 처녀를 사랑했다 말겠죠? 그렇죠? 예, 네? 사랑했잖아.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 엎어지니까 땅바닥에 가있고 자빠지니까 천장에 가있고 그러 예?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남자분들한테 물어봐요 여자님 그러니까 잠못 자잖아 예? 그러면 그잠못 자는 세계는 다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예? 동네 다른 총각들은 다잘 자는데 지만 못자 음. 그래가지고 지세계 만들고 거기서 지 혼자 살면서 지 혼자 괴로워지 누가 괴로워하랬나. 에? 그래 이제 이 다른 청한테야 걔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난리야. 너는 몰라 그러잖아. 너희는 몰라. 걔지 눈에 안경인데. 뭐 그래서 지세계 아니 지세계에 누가 무슨 지한테 잠을 자지 말라고 그랬나. 뭐하라고 그랬나. 지 혼자 좋아해가지고. 지 혼자 집착해서. 그렇죠? 지 혼자 지 세계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살면서 지 혼자 괴로워하겠딱 맞죠? 어, 혹시 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뭐 부처님 가르침에 멀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또 뭐가 있겠죠? 그죠? 뭐, 뭐 사랑하려면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예 맞죠 그거예요 그럼 바, 보, 보고 들으려면 접촉을 해야 될거 아니야 눈이 눈이 색깔을 접촉을 하든 귀가 소리를 접촉하든 코가 냄새를 접촉하든 접촉을 해야만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어. 근데 접촉하려면 또 뭐가 있어요 감각 기관이 있어야지. 이저 장님이 색깔 가지고 시비하는 거 보셨어요? <웃음> 그거 안 하죠? 귀머거리가 소리 가지고 절대 시비 안 한다고 <웃음> 네.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가야겠다 자 그러면 이또 뭔가 접촉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눈 번이 뜨고도 못볼 때가 있죠? 그래요? 맞죠? 눈 번이 뜨고도. 여러분은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그저 익히지 못하셨을 텐데 이 제가 군에서 이렇게 설법을 해보면 말이에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 하나 안 움직이고 딱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걔가 자는 거요. <웃음> 어? 안 자면 움직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눈 뜨고 자는 거에요. 걔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어. 만약 그게 안다고로면 이상하죠, 그렇죠? 어떤 때는 소리도 안 들릴 때 있잖아. 야, 그 내가 언제 뭐 네가 뭐라 그랬냐? 옆에서 떠들어도 못 들을 때가 있어. 그게 뭐냐? 마음이 마음이 거기에 안가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마음이라는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외부의 경계를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해가지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애증이 싹이 터고 그죠? 그래서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살면서 지 혼자 괴로워. 그때 딱 맞잖아? 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밑에 걸로 해볼까? 밑에 걸로요? 밑에 걸로 하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이걸로 하면. 마음이 없으면 은 이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없으면 뭐예 그럼? 여러분이나 저한테서 마음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 그렇 <웃음> 송장밖에 더 남아? 그러면 불교 공부해가지고 기껏 헌대는 게 송장 되는 거? <웃음> 그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부처님이 송장 내라고 설마 가르치 주셨겠나? 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마 이거 봐,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달 딜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마음이 없으면은 뭐그 다음에 뭐할 것도 없어 그냥 뭐 그죠? 그러니까 끝 끝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더쓸 시간 간격이 없어질 거. 예? 네? 저 어떻게 글써 여기다 어떻게 써 지금 간격이 없는데? 그래서 요요렇게 내려가야 돼네 그러니까 여기 간격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덮어놓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송장이 돼요. 송장. 송장 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마음이 없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마음. 예? 무슨 마음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분별. 오르니 그러니 뭐니 뭐니 뭐 분별하잖아요. 분별하는.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분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하면 무명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명. 무명이라는 게 밝음이 없다 얘기죠? 밝음이 없다. 그러면 무식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무식은 유식의 반대고, 무명은 해의 반대야. 명의 반대. 그러니까 무식한 거 있죠? 무식한 것 무식한 거는 그렇게 극복하는데 어렵지 않아. 아직도 뭐책 뽑대죠. 책 보고, 밤새서 책 보고 읽고 외우고 유식해져요. 그죠? 유식해진다고건 그런데, 무명은 그렇게 책 보고 밑줄치고 외운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야. 뭔가 깨달음을 통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명인이, 뭐 해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 저, 중생은 어떻게 돼 있냐, 중생 중에는. <웃음> 무식에다 문명이 뭐니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웃음> 그죠? 렇할 필요도 없고. 무식해도, 무식해도 굉장히 밝은 분이 있어. 무식해도, 글자는 못 써도 굉장히 밝은 분이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할머니는, 예? 무식하지만 탁 트인 분이야. 예? 무식해도 트인 분이 유식하고 명이면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유식해도 또 이렇게 까꾸로 무명이 있어. 무식 유식해도. 학교 공부 많이 했는데 캄캄절벽인 친구가 있는 거야. 왜저 기억하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어느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보험료 탄다고지 아버지 죽인 사건이 있었지야. 예? 네? 그럼 그 친구가 난 알지는 못하지만 대학 교수까지 됐을 때는 제법 유식했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허는 짓거리는 뭐야? 완전히 무명이지 이건. 그러니까 뭐 논문 많이 썼다고 해서 이 해가 아니에요.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무식한 사람들에다 유식할 가리, 그거 가리키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뭐 칠판을 갖다 놓고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언제 부처님이 칠판 갖다 놓고 강의하셨어? 말로 다 하셨지 그냥 말로. 그렇죠? 요거 이제 요건 고누두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말이에 네? 세상의 이치에 캄캄한 상태에서 분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외부의 경계, 명은 정신적인 거, 색은 물질적인 거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외부의 경계를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접촉해 받아들여 가지고, 예? 거기에서 애증이 싹 트고 더 나가서 강한 집착이 생겨서 자기의 세계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지원자 살면서 지원자 괴로워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그럼 나머지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죠? 확 튀어 버려서 무명이 제거되는 날. 예? 네?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일단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르켜졌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은 드렸죠. 그런데 경전상에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없습니다. 네? 경전상에는. 그래서 이 12가지를 가지고 해설한 거는 논에 나와요. 논에. 옛날 선지식들이 논에 해설해 놓은 거지. 경전상에는 다시 말하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아니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무명이 구체적으로 뭐고 행이 구체적으로 뭐고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야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드린 거야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바로. 요걸 이제 12연기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예? 꼭 12가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결을 하든 뭐 마음에서 해결을 해도 그만이고, 예? 아니면 이쯤에서 해결을 해도 그만이야. 그래서 이 논에는 경에도 보면 다섯 가지만 얘기하신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해서 열 가지 얘기하신 경우도 있고, 예? 또 여기까지 해서 12가지 얘기하신 경우도 있는데 몸땅다 쓰면 12가지다. 그래서 이걸 12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의 연기.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모든 것의 전체적인 연기고. 그렇죠 그중에서 중생의 연기만 빼낸 게 이거예요. 이거는 풀이나 나무는 해당이 안 돼요. 중생만 해당되는 연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걸로 한번더 해보실래요? 밑에 거? 시간적인 거? 쓰기가 조금 너무 크게 써가지고 그럼 지워도 되죠?